아, 저 죄송한데 마스크 쓴 모습이 저, 너무 제 이상이셔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한번 벗는 모습도 보여드리요 네. 음. 설명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모쏠 탈출 루트 적합도를 알아볼 건데요. 어떤 루트가 연애하기에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가면 은 무조건 모쏠 탈출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소를 리 탈출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함은 상대 이성이 연애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주변에서 이두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그래요? 보거든요.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런 제 3자의 개입 진짜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제 3자의 개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서도 아, 어, 둘이 뭐야, 뭐야, 음. 이렇게 해주면은 빨라져요. 저는 얼마나 많은 이성이 있는. 다섯 명의 여자가 있는 것과 열 음. 명의 여자가 있는 것과 뭐가 더 다르겠어요. 열 명이 훨씬 쉽거든요. 근데 안올 수도 있죠. 열 명의 유부녀와 다섯 명의 솔로들이 있다. 그럼 오늘 한번 별점 오점 만점으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o shoot. 첫 번째로 대학교. University. 남녀 청춘들이 네. 가득 가득한데. 아, 사람으로. 그득 그득하죠. 대학교 가면 다 연애한다.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죠? <웃음> 연애 하려고 해야 할수 있는 거지. 여대 나오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고등학교도 여고 오셨 고등학교 공학. 공학 때는 또 연애하셨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음. 80%가 연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자. 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소개팅 음. 어플에 돈을 내는 것 같은 행위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다고 볼수 <웃음> 있죠. 등록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무려 CC 쉬쉬? 옆에? CC <웃음> <이렇게. 웃음> 저는 사실 공부하러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웃음> 미팅, 꽈팅 이런 거에서 많이도 만나요. 네. 그래서 이거 대학교에 대한 무술 탈출을 하는 적합도. 저는 다섯 개 주겠습니다. 이 대학교라는 곳이 비단 전공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교류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곳에서 이제 술 먹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될수 있죠.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 뭐 이제 누가 막 굴러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시가 왜 대학교에서 나왔겠어요? Yeah. 자 다음 종교 활동 아 종교 있으세요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뭔가 그 하,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있네 거기서 개팔 베면서 안녕하세요 이런거 <웃음> 없잖아요 종교 활동 중에서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 못하면 뭐 한번 교회라도 나가봐라 음.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한동안 제가 연애를 못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외로워서 성당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 근데 대학교보다는 훨씬 나은 게, 교회는 옮길 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훈이가 좀말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요? 찬송 끝나고 뭐 예배 끝나고서 속으로 모임하는 게 실제도 로 많고,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알수 있고, 음, 음. 그런 깊은 좀 나눔도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상대방을 정말 더 진지하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교회는 캠프도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맞아, 맞아, 맞아, 것들. 맞아요. 거기도 가득 가득합니다. 아, 맞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공부들을 주말에 배울 수 있는 곳. 네, 별점. 다섯 개 봐야 요 <웃음>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그거 맞아. 교회에서 이런, 이런 말 많이 시키거든요. 그다. 사랑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사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랑합니다, 맞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 이기를 진짜 맞아. 이 사람을 사랑하나? 다음은 동호회. 지시? 글카프. 동호회 해본 적 있어요? 전 동호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동호회는 해본 적이 없는데 두른바로는 음, 마라톤 동호회. 한강 10km 뛰기 동호회. 어. 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음. 유대감이 정말 잘 쌓여가지고 음. 좋아하는 걸 그렇다. 같이 한다는 거에 그냥 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되게 큰데 음. 거기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잘 되기가 정말 쉽거든요. 음. 그리고 어른들의 연애 장소. 맞아요. 유명하죠. 그 영화 중에 등산의 목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어 음, 음, 좀.. 좀.. <웃음> 맞아요. 그런 영화예요. 그 목적이 사실.. 불륜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더 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스포츠 쪽 동아리가 운동을 알려주다 보면 스킨스포츠 좀 있고 그러고 있다가 어 저희 뭐 다음에 한번밥 먹을래? 하고 밥 먹는데 응. 운동복만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입고 나오나? 와 맞아요. 게임 끝. 어. 게임 끝이라고. 끝. 게임 맞아 또 그거 알죠? 땀 살짝 흘린 게또좀 섹시한 거 알죠? 아 근데 거기서 약간 그 옷에서 다운이 냄새, 아 섬유연이 냄새 난다? 진짜 게임 두번 끝납니다. 저는 동호회 완전 추천해요. 공감 대 어. 형성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또 같은 취미를 또 즐길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이거 4점 줍니다. 근데 또 동아리 그런 거잘 봐야 돼요. 축구 동아리 이런 데가 남자밖에 아, 없죠, 없죠. 아, 근데 가끔 또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오셔요. 아, 그쵸. 안 돼요, 매니저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아.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축구팀 다 좋아해, 그 사람과. 이렇기 <웃음> 때문에. 아. 자, 카페에서 기웃거리기. 에? 너무 그, 드라마 많이 본거 아닌가요? <웃음> 어, 음... <웃음> 와나 나 진짜 이거 빵점 주고 싶다. 아 어, 저도요. 응. 아니 용기 있는 분이라면 카페에서 기웃거리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번호를 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네요. 좋, 좋긴 한데 확률이 제일 적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 행동 자체가 문제예요. 기웃거리니. <웃음> 이 기웃거린다는 행동.. 진치 <웃음> g 에요 앞에 아. 다 이제 뭐 차를 마시면서 이뭐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웃기웃 <웃음> 그러면은 아. 무슨 결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음. 도미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예 이건 생초문이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투자심이 하는 어떠신지 음, 그렇죠. 저 이거 하나요. 음, 저도 하나요. 이건 1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 SNS! 아 이거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적합도는 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가장 위험도가 적다. 음, 라고 생각해요. 음. 아무 목적 없이 연락을 할수 있는 게 스토리 답장. 맞아. 그거는 답장한다고 막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어. 스토리에 보통 본인들의 취미생활 같은 거 올리니까 공감대도 만들기 쉽죠. 나랑 또 같은 취미다 면면또 얘기도 시작을 할수 있고. 음. DM 확인 부탁드려요. 자기를 <웃음> 드러내는 이 s n s 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진도 안 올리고 음. 이런 사람들은 SNS로 만날 확률 적지 않나. 음. 그리고 뭐 대화 스킬이 없다거나 음, 음, 음. 그런 경우에는 더더 맞아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음. SNS를 만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음. 나머지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한 2.5점? 네두개더 많을 수도 맞아, 하나로할 가버리면 아 근데 카페에서 기웃거리는 것보다 아, 그것도, 나아 그것도 더또 네. <웃음> 요즘 그 인스타에 돋보기 기능 들어가면요 아, 아름다우신 분들 이렇게 슈 저는 을 많이 뜨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좋아요 누르고 어, 어. 그럼 몇점몇점 주시나요? 몇점저 이거는 네. 솔직히 4점 주고 싶네요 4점? 네. 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약간 문화같이 좀 자리잡았기 때문에 네, SNS도 저는 좀 루트가 좀 좋지 않나 응. 아. 자 다음 학원 이 학원도 어떤 학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취미에 관련된 학원이면 은 사실 이 동호회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뭐 학교 공부를 위한 학원이다 굳이 공부하러 와놓고서 와 응. 저러고 싶을까라는 응. 생각을 들기도 하고 응. 근데 괜히 노량진에서 커플이 많이 탄 생각은 게 아니거든요 힘들면 힘들수록 윤성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왜 노량진이 호텔이 많겠어요. 아, 그래요? 응. 아, 3개! 3개, 오케이. 못쓸 3개. 기준으로는 3개입니다. 어. 어쨌든 학원이면 모두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배우고 음.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일단 잘 통할 것 같고 저는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그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전 음. 인식하고 있는 상태니까 카페 기웃거리기랑 SNS보다는 가능성이 크다. 특적인 음. 시간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보다는 적다. 맞아요. 둘중 하나는 언젠가 학원을 끊을 수 있다. 음. 여고생들이 학원 알바 오빠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제 친구들 중에서 거기서 첫사랑을 했던 애들이 많더라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응. 아, 그런 애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고백하더라고 아, 그냥. 오빠 한 달만 아, 기다려요. 달달하네. 성인 되고 나서는 선생님이랑도 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아, 그죠?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어. 길거리 음. 이성에게 대시 마이너스 다섯 개 카페에서 기웃거리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다가온다.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음. 네. 아, 저 죄송한데... 마스크 쓴 모습이 저, 너무 제 이상해져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한번 벗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어 가만...! 감... 네... <웃음> 해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듣고 싶으시면 저는 추천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빵점 내립니다 저도 빵점 에 이거는 진짜 지나가다가 너무 본인의 취향인 분이 있다. 그럼 용기 한번 내보고. 그거 아니면 연애하려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 이거 또 웬만한 자신감으로 안 되는 거고. 음. 용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음. 저도 이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있어요? 번호 물어본 적? 길거리 가는 사람 이상에게? 없어요. 그죠? 네. 이건 진짜, 진짜 고난이도예요. 근데 행동으로 치자면 음. 기웃거리기보다는 나은데. 음. 장소는 카페보다 못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커요. 그럼 자기도 외적인 모습 보고 자기 음. 매력 보고 평가를 당하는 거잖 음. 너무 구구절절하게 돼. 요 탈락. 이거는 비추다. 다 데이트 데이... 어플. 데이트 어플은 광고 주시면 안 되나요? 데이터 어플은 다들 깔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외모 해가지고 약간 등급 맺잖아요. 아그 친구들끼리 좀 논다고들 하죠? 논다고, 논다고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응. 전에 데이터 어플을 실제로 아 9개를 동시에 깔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만나봤어요? 뭐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만나는 봤어요. 여기서 뭐 좋은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받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응. <웃음> 농담이고, 아 진심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SNS랑 다를 게 뭔가 싶긴 해요. 음 그죠! SNS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딥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 어플은 더 좁힌 거죠. 그쵸 그쵸. 아예 그냥 연애를 하려고 아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상대방을 어느정도 만나고 싶다는 라 의지가 거. 있기 때문에 네. 음. 솔직히 까놓고 만난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모습분들에게도 하나의 탈출구가 될수 있잖아요. 정말 맘에 든 사람이랑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은 어. 19금을 노리고 조금만 한 거면 어떡하지? 음. 하는 생각. 그래서 별세개를 응. 줬습니다. 응. 다음은? 봉사활동! 봉사활동 좀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성탄 나라는 거 밖에 안 해봤어가지고 아... 어머니가 사회복지 사셨어가지고 오. 거의 다 해봤고 음. 그리고 저도 동물보호센터 4년 동안 다녔어요, 혼자. 음. 근데 저 거기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음.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 했을 때한 명을 만났었거든요, 그런학교 때. 아, 그래요?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단순 노동이 진짜 많아요. 제가 단순 노동을 하면은 손만 일하고 음. 입은 잘롭게할수 있어. 음. 마치 설거지하면서 숱다 떠는 것 같다 할까? 어. 뭐 봉사활동에 혹시 뭐 이후에 뭐 티프리 뭐 이런, 이런 것도 있나요? 티프리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봉사활동 가면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봉사활동 하시면 여러분들 잠깐만 봉사하러 오셔야지 꼬시러 오신 거야? 이럴 수도 있겠다 봉사의 의미를 변질시킨다 근데 그래도 좋지 않나? 봉사를 해주시는 거니까 뭐 같이 나중에 봉사활동 가실래요? 네, 전, 전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술집에서 대시하는 건 어때요? 어, 저는 3.5개 왜요? 일단 술집은 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풀어줘요 여기 이외에도 저희가 볼 때는 알바가 진짜 응. 좋거든요? CGV랑 놀이공원이 진짜 연애하기가 좋게요 아, 그럼 오. 그것도 있어요, 스키장 알바 맞아, 스키장도. 괜찮은 사람들이 몇달 동안 같이 살면은 또 마음이 싹탈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그리고 또 알바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끝나고. 술도 마시고, 회식도 맞아. 하고. 그러면은, 리플 어때요? 리플 전한네개 줘요. <웃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좀 뭔가 사람들 좀 개방적이에요. <웃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 개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웃음> 저도 한 리플 입사 한달 내에는 별점 5개일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면 급격하게 빵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부터 봉사활동까지 모솔 탈출 루트 적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아예 안준 거는 유대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초면에 들이대는 거를 저희가 점수를 안준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애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연애 플러스 뭔가 알파가 되었을 때 음. 적합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모솔 탈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연말을 보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모태솔로 탈출을 기원합니다. 모기.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준이 함께하는 모솔 탈출 루트 적합도 알아보기 음. 대성공. 음. 안녕하세요. 나올로 집에 그만 챙겨보자고요. 우리나 잘하자 그런고 맞아. 응. 이나자 그냥 촬영하면 되냐? 그냥 촬영하자. 하자그 촬영하자. 그냥 촬 그냥 촬영하자. 그 촬영하자. 그 촬영하자. 그냥 촬그 나는 믿도전 직장인 있어요? 시절에 어. 지하철 타고 이제 어. 출근하고 있었는데 칠호선, 그 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응. 어떤 분이 가, 앞을 딱 가로먹는 거야. 응, 가로봤가로봤 응. 응. 저기 죄송한데 응.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야,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선재성 후 번호? 네. 응. 어, 네? 라고 했어요. 번호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잡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어? 좋아하세요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바쁠 오. 때 잡는 것도 좀 진짜, 아닌 것 같고. 진짜 당황했겠다. 그리한번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명함을 주시면서 음. 우리 그때 봤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는 거예요. 와 <웃음> 캘리포니아? <웃음> 그 사람 인상 체이 어땠어요? 서류 가방 들고 코트 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저를 굴분으로 착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뻥뻥하네. 어그저 아닌데요? 그랬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음? 편하게 연락 줘요. 이렇게 네? 그냥 가버렸어요. 말투도 개킹 받아요. 네, 그냥 가버렸어요.